너무 좋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맨날 민낯에서 메이크업하는 과정만 보여드리다가 처음으로 클렌징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요즘에 피부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고 겨울철이 되니까 더 피부가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순하고 보습력 있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려고요 요즘 제가 클렌징할 때 맨날 사용 중인 AHC 에센스 케어 클렌징 오일 에메랄드예요 이 제품은 스킨케어 성분이 98%나 들어가서 마치 스킨케어듯이 부드럽게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 세정력도 좋아서 워터프루프 제품을 즐겨 쓰는 저 같은 분들한테도 너무 좋아요 자 이게 제가 그동안 이만큼 써봤거든요 그동안 세정력이 높았던 클렌징 오일 제품들은 다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에스테틱 오일에 영향을 받아서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클렌징 하면서도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헉, 너무 좋다! <웃음> 제가 원래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잘 터서 클렌징할 때 따갑고 피부가 많이 상했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는 피부가 터서 붉어지거나 거칠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피부가 원래 지닌 보호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모공 속까지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각질 케어도 되고 블랙헤드 개선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으로 클렌징하고 나면 은 어, 일시적으로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즉각적인 브라이트닝 효과와 피부 탄력 개선에도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게 다 임상 실험을 통해 입증된 제품이라서 너무 믿음직스럽습니다 먼저 이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로 손등에 막 낙서를 한 후에 이 클렌징 오일로 지워서 세정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워보겠습니다. 잘 지워질까요? 손을 걷고 펌핑을 해볼게요. 약간 하늘색이에요. 이 엄청 부들부들해요. 그리고 냄새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약간 향긋한 꽃 같은 그런 냄새라서. 냄새도 제 취향이에요 보이시나요? 워터프루프를 이렇게까지 다 녹여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그렇게 심했던 낙소를 지워냈어요 그러면 은 이제 물티슈로 한번 닦아볼까요? 자이 클렌징 티슈가 아닌 물티슈로 한번 지워볼게요 감쪽같아요 감쪽같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냥 물티슈거든요 대박 대박 다 지웠었어요 <웃음> 말도 꺼였어다 지워졌어요 자국도 하나도 안 남았어요. 약간 모공에 저는 살짝 솔직히 끼일 줄 알았거든요. 그 정도로 낙서를 했으면 은 근데 진짜 그냥 모공에 검정색 끼인 것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. 게다가 물티슈로만 뻑뻑 닦았는데 부들부들해요 지금 부들부들 먼저 손등의 세정력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얼굴에 있는 지금 메이크업을 다 지워볼게요.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맨날 사용하는 이 마스카라가 워터프루프가 진짜 심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용 리무버로 지워도 맨날 애먹는 그런 마스카라인데 마스카라랑 이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아까 사용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것도 같이 지워볼게요 그리고 틴트, 착색 중요하죠 착색까지 얼마나 지워내나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, 이렇게 대머리같이 <웃음> 클렌징을 하기 위해 다 이렇게 까고 왔는데요. 이제 지워보겠습니다. 흐르니까 여기에 먼저 펌핑을 한 다음에 원래 화장실에서 할 때는 그냥 얼굴에 이렇게 탁 뿌리거든요. 근데 여기는 방이니까. 먼저 문질러서 녹여줄게요 이게 정말 순한 게딱 느껴져요 요즘에 잘 트는 날씨인데 트지를 않아요 이걸로 클렌징을 하니까 코도 잘 해줘야 돼요 블랙헤드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코에 저는 블랙헤드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눈썹도 이렇게 지워주고 오! 눈썹 다 지워졌어 <웃음> 하나 둘씩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언더 일단 쉐딩도 다 벗겨졌고요. 눈꺼풀에 있는 섀도우랑 펄도 문질러서 제거해줘요. 이렇게 비벼서 지워내는 거야. 이 밑에 속눈썹도 똑같이 비벼요. <웃음> 얼굴 완전 난장판이네. 근데 위에도 진짜 지금 다 지워진 것 같아요. 부들부들해졌어. 아 이런 이렇게 회개 망측한 지금 상태를 조금 씻어볼게요. 이제 입술. 어내 입볼을. <웃음> 지금 각질이 많아서 아마 착색이 많이 됐을 텐데. 클렌징. 찍어서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은 못했네요. 아까처럼 이 물티슈로 클렌징이 잘 됐나? 좀 걷어볼게요. 오, 그냥 봐도 잘된것같잖아요다 <웃음> 지워졌어요. 파데 끼인 거 없이 진짜 다 없어졌어요. 근데 원래 이건 진작에 잘 지워질 걸 예상하고 있었죠? 하지만 눈도 마스카라도 다 깔끔하게 지워졌을까요? 확인해봅시다 오 보이죠? 깔끔한 거다 지워졌어요 마스카라까지 솔직히 저 마스카라는 이걸로만 지워본 적은 없거든요? 항상 리무버랑 같이 사용했었는데 이걸로만도 지워지네요 최고다 정말 이제 입술도 오늘 세정력을 자세히 보니까 더 이게 잘 되는지 와닿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게 지금 약간 물티슈로 많이 주워서 찝찝해가지고 <웃음>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세안을 하고 바로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스킨케어도 안 하고 바로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로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촉촉하고 부들부들해요 지금 원래 너무 건조해가지고 몇 초만 지나도 수건질하고 바로 빠싹 마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?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. 촉촉하고 뭔가 매끈한 그런 느낌 나잖아요? 즉각적으로 피부가 밝아 보이는 어, 브라이트닝 효과도 있어서 얼굴도 환해진 것 같지 않나요? 안색이? 그럼 오늘 클렌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이제 자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역시 AHC 에센스 케어 클렌징 오일! 음... <laughs>